자 여기서 동양 좀 찾아주세요 어 여기서 동양은 이 동양이란 이 문자가 음. 이, 그래야 하는데 오케이. 여기서 보이는 4x 제곱 y랑 여기 음? 6x 제곱 y가 어흠. 그 같으니까 네그이 식에서 동어이 어, 4x 제 x 그 x 제 y 그리고 2x 제곱 y 오케이. Good, good. 자, 그럼 또 할게요, 알았죠? 네. <웃음> 다른 식으로.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네. 네. 알겠을까 이렇게만 할게 자, 음? 아, 마음에 안 들어. 됐죠? 네. 됐어요, 예.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죠? 어, 엑스, 네. 대한, 오름차 순. 음. 순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웃음> 너무, 지금, 기니까, 제가 번호를 매겨드릴게요, 알죠 1, 이거 네. 2, 오케이? Okay? 이거 3, 이거 4에요, 알았죠? 1, 2, 3, 4를 써주세요, 오름 차순에 맞게. 네, 일단, 오름 차순은, 오름 차순은, 하수가 이제, 낮은, 순으로 해야되는데 네. 여기서 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え게えええ <웃음> 어, X에 <웃음> 아, 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앞에 4번을, 네. 오, 어쨌든. 아, 날카로워. <웃음> 날카로워. 어, 아, 맞는 척하고, 이렇게, 웃는 표정 짓고 있었는데, 아, <웃음> 날카로워. <웃음> 맞아요. 그, 마지막에는, 네, 2번. <웃음> 오케이. 오, 굿, 굿, 네. 오, 네. 날카로워, 그죠? 네 잘했어요, 그죠?